자,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조금 더 복잡하게 한번 해볼까요? 음, 자, 일단은 저는 id 값만 체크를 하고 있는데 비밀번호도 체크하면 더 좋겠죠? 자, 그래서 여기에다가 string password 값으로 111111 이렇게 뭐 1, 4개 정도만 합시다. 너무 복잡하니까. 자, 1, 4개짜리 말도 안 되는 패스워드를 입력한 사용자네요. 혼나야겠네요 <웃음> 자, 아무튼 이런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. 즉, 아이디가 e 고잉이고 비밀번호는 1, 4개다. 라는 것이 모두 일치할 때마스터 t 가 뜨고 그렇지 않으면 후 h 유 a 가 뜨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제가 input. 패스라고 하는 값으로 a, i, g, s 의 1이라고 하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두 번째 입력 값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입력 값을 한번 세팅을 해봅시다. r u n c o m p 스 a t i o n 로 가서 a, i, g, s로 간 다음에 두 번째 입력 값을 주고 싶을 때는 한칸 띄우고요.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자 그러면 입력 값 1번, e 고 o 두 번째는 1, 4개가 입력 값으로 들어오는 들을 작성한 상태입니다. 자, 그리고 우리 끄고요. 그 다음에 일단은 잘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. 자, 그래서 우리 디버거로 확인해볼까요? 자,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를 뭐, 적당한 곳에다가 찍으면 되겠죠. 자, 이렇게 하고요. 그리고 디버거를 실행을 시켜서 우리가 입력한 값이 잘 들어오는지를 봅시다. 자 AIGS를 클릭해보니까 0번째는 e g o 1번째는 e 1, 4개 잘 들어오는 걸볼 수가 있죠? 음,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코딩하실 때는 한줄짜고 확인하고, 한줄짜고 확인하고를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중첩해서 하시면 돼요 자,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한번더 확인합니다 어떻게 해요? 인풋 패스와 맞는 패스워드가 같은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를 제가 이렇게 해서 만약 아이디도 맞고 패스워드도 맞다면 마스터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고요 예.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롱 패스워드라고 이렇게 알려주면 되겠죠.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코드를 조금 더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제가 또그 방법을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좀 소개 좀 시켜드릴게요. 자 여기에 있는 이 코드를 제가 저는 카피를 한 다음에 이렇게 주석으로 만들었어요. 여러분 이클립스 같은 도구에서는 이렇게 선택하고 어, 윈, 맥은 커맨드 슬래시 윈도우는 아마 컨트롤 슬래시일걸요? 누르면 자동으로 주석이 만들어져요.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? 자, 요 위에 있는 코드를 이렇게 뒀고요. 제가 요거를 음, 훨씬 더 심플하게 한번 만들어볼게요. 자, 여기 뭐예요? 인풋 아이디와 아이디가 같냐 라는 거죠. 그리고 요 밑에는 뭐예요? 패스워드가 같냐죠. 그래서 저는 한 줄로 아이디가 같고 글이 있고 패스워드가 같다면 마스터가 출력되게 코드를 바꿔 볼 겁니다. 자, 그때 사용하는 새로운 연산자가 논리 연산자인데 n 드를두개 쓰면 됩니다. 자, 이걸 카피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 안에 있던 코드는 요건 살리고요. 요거는 없어요. 자, 이렇게 하면은 이 위에 있는 코드와 미세하게 다르지만 거의 취지가 같은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자, 이 위에 있던 코드는 어, 조건문이 두 개였어요 여기서 한번 체크하고 여기서 한번 체크하고 근데 우리는 이 AND, AND라고 하는 저 특수한 기호 정확하게 논리 연산자를 통해서 앞에 것이 참이고 또 뒤에 것도 참이면 이거 전체가 참이 되게 하는 연산자가 AND 앤드입니다. 이걸 통해서 우리가 조건문을 더 단순하게 할 수가 있었죠. 자 실행을 시켜볼까요? 자 하이마스터가 잘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만약에 아이디와 패스워드 둘 중에 하나라도 틀렸다면 후아유가 뜨게 될 것입니다. 자 이렇게 제가 애플리케이션을 어, 조건문 또 뭐죠? 불리언 데이터 타입 또 비교, 이러한 것들을 응용해서 만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그요 여기서는 설명드리진 못했지만 몇 가지 더 따져봐야 될 것들이 있어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논리 연산자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이퀄스라는 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라는 것을 이 뒤에서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,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걸 또 아주 단순하게 만들면 결국엔 인풋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반응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기계입니다 자, 그때 인풋으로는 우리가 사용했던 아규먼트 또 어떤 파일의 값을 읽는다거나 네트워크에서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라든지 사용자가 얘기하는 소리라든지 또는 다른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인풋이 될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인풋을 받아서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실행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조건문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인풋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조건문이 다르게 프로그램을 동작하게 만들어서 그에 따른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곰곰이 의미해 보시면 이 조건문이 얼마나 대단, 대단한, 얼마나 환상적인 도구인지를 어렴풋이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을 것이고 이후에 생겨난 여러가지 경험을 통해서 조건문의 달인이 되실 겁니다. 꼭 그렇게 되시길 기원합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